약간 대만 느와루 영화에 나온 그렇죠 맞아 맞아 약간 강자경 뚱콩 야시장 같은 느낌 있죠? 맞아 맞아 맞아 오 진짜 이익적이다 힙하게 맞아. 의자 초록색이 맞아. 너무 맞아.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기본적으로 감각이 좀 있지 않나 그리고 오픈 주방이라서 믿음 가는 것 같아요 그치 반짝반짝해 우리는 자신 있다 이거죠 아. 야. 와, 와. 야 이거는 예술이다 아, 네. 진짜 예쁘다 그 누룽지가 있잖아요 네. 아, 오케이, 누룽지, 누룽지, 누룽지 맛에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전... 아, 아. 이거 완전 네. 고급 요리잖아요 사서 네. 네. 먹으면 최고지 네. 저 누룽지 진짜 맛있어 보기만 해도 이쁘잖아요아 가지야 버섯 안에 고기가 들어가 있는 건가? 새우를 다져서 양념을 해가지고 튀겨가지고 네, 담백하죠. 로제? 로제 짬뽕은 뭐야? 이거 SNS다. 어, 내 스타일이야. 중화 비빔면 같아요. 약간 <목소리> 볶음 짬뽕 같은 건가 매콤한 맛. 너무 아아 맛있어 안심 탕수육 고기가 그 부드러운 게 완전 달라요. 입에서 녹아요. 돼지인데 이렇게 사각사각 그 껍질은 사각사각하고 속은 부드러워서 그래도 느끼하지 않게 또 위다가 에 고명으로. 양파. 양파까지. 너무 상큼하겠다. <웃음> 유리기. <웃음> 겉에, 겉에 표면이 진짜 바삭함이 보여요. 네, 맞아요. 바삭바삭해, 맛있어요. 네. 간장 소스 얼마나 새콤 달콤하고도 불향까지 있으면 큰일 나죠 진짜. 이 닭다리만 썼나봐요. 닭다리를 뼈를 내고. 아, 그래서 넙적했구나. 어 다리 부분만. 아, 맞아요. 여긴 찐 맛집이다 진짜. 와. 어. 이따 먹을까? 어 먹자.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자, 60분 스타트! 맛있어? <어> 어? 왜, 왜, 왜, 맛있어? 와, 바삭하이느껴졌 먹어봐. 장난 아니야? 이 아니, 새콤달콤 아니, 소스에 젖어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삭해? 음그 뭔가 음 아니지? 음 아 진짜 이 심리식감 너무 좋지 않아? 최, 최고다. 음. 소스가 묻어져 있고 다 적셔져 있는데도 바삭해. 다 필요 없어 그냥 겉바속촉. 음. 그리고 고추 들어가 있어서 안 느끼 안 느끼한 먹 뭐가 있을 것 같아. 내콤새콤달콤 지금 음, 사인님이 지금 조개탕을 하고 있나요? 볶음조개 지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저 안에 꽉 찼네요. 뚝배기 안에. 아! 웬 일이니? 정말 죄송하다고 두 개, 두개 바로 해 드리겠다고 말해. 짜장 먼저 돼. 네, 사장님 거. 다 들었어요. 죄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와! 자, 사천 조개볶음 4개 나왔습니다. 야, 와. 우와, 뚝배기에 나오네. 제가... 소금 먼저 먹어봐야겠어. 아, 이거 닭가슴살 먹겠네. 음. 맛있어? 최고야? 무슨 맛이야? 무슨 맛이야? 아, 이거 소주인데? 소주야? 아, 이거 소주인데? 안 아, 반말리밥. 나는 이 조개살을 깠어. 보인다, 아, 진짜 들었어요, 수소 네. 들었어요. 반말리 반말리 해야지. 아유, 입이 너무 깔끔하네요. 그래. 와, 어 아, 맛있지. 그렇게 오, 맛있을 것 같아. 기다려, 빨리 먹어, 모아. 빨리 먹어, 리 먹어야겠어. 아 대박. 수양이 지금 홍합 껍데기에다 조개살을지다 모았습니다. 지금 어. 숟가락 좀 쓰고 있어요. 오, 아유. 맛있겠다. 음그 육수가 홍합 많이 들어가면 시원하잖아 어, 시원하기도 어렸다. 하고 매콤해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술안주로 제격이다 홍합의 감칠맛이 소스에 그대로 아예 다 녹아들었어 완전 나는 노롱지 먼저 먹을 란다 뭐? 이게 바삭하게 소스만 묻혀서 어, 오 더블로 아니 한거야 어. 그거야? 어. 한, 한 그거야? <웃음> 음, 진짜 바삭하지? 완전 뻥뻥 맣어 아니지 드디어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노른자부터 터뜨리지요 터뜨리고? 그리고 이렇게 짝짝짝 찢어서 비벼주지요 그래야 노른자, 노른자의 고소함이 오. 쫙 펼쳐지거든요 <웃음> 면 봐봐 와, 손이 진짜 진해. 약간 간짜장면 느낌인데? 약간 간짜장분위기야 간짜 음. 어떻게 이러지? 응? 어떻게 이러지? 아 분량 진짜 대박이야. 와, 짜장면 진짜 인생짜장면이다, 이거. 진짜 맛있지? 와. 일반 짜장보다 간짜장 느낌이 좀더 세다 와, 어, 짜장은 진짜 보통 아니다 어, 짜장 느낌 아, 먹갱이 지금 열안에다가 음. 쌈짜장 와, 들어가고 있어, 들어가고 있어 이야, 먹갱이 달걀 하나 클리했고요 로제 짬뽕이에요. <웃음> 완전 색깔이 진짜 크림 크림이랑 그거야. <웃음> 로제 약간 크리미한 느낌과 음 그다음에 매콤하잖아요. 지금 짬뽕이 국물이 싹 콜라보레이션이 돼가지고 음또 심지어 물맛은 아닐까. <웃음> <웃음> 그러니까 세상 맛있는 건 모여있니. 모여라. 맛있는 거 모여라 맛있는 거 모여라 한 그릇에 모여라 로제 짬뽕 와와 어, 수영이 수영이 수영이의 지금 체감 계절은 겨울이야 한 겨울이야 왜? 이게 완전 칼칼하잖아. 근데 칼칼한 거 대신에 여기에 크림이랑 우유 같은 거 넣어가지고 진짜 고소. 근데 약간 진짜 그 로제 떡볶이 약간 국물 있는 로제 떡볶이에 면 넣은 맛 그런 맛인데? 진짜 고소한데 진짜 깊지 않아? 어, 생선물 맛도 어, 진하고. 고소, 고소. 로제 짬뽕에는 새우 없나? 우와 잘했다 잘했다. 데, 한, 한 오한 오! 번에 두번 마무리 착지 오케이 아 역시 나의... 먹갱이 오 말리 역시 <웃음> 면에 제대로 준비 들었어 진짜? 소스 응. 국물이 원래 더 맛있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면이랑 똑같이 맛있는데 면 소스 제대로 응. 고기의 맛이 너무 궁금해요. 표고 안에 생로 살이 들어. 더...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저거 진짜 먹어보고 싶다. 잘라서. 와, 오 저거 안에 봐봐. 와 육즙 봐, 오, 오, 오, 오, 오. 가득 찼다. 야, 육즙. 와, 새우 오, 와 미쳤어 오 맛있다 아 위에 이렇게 새우 살이 이렇게 있네 따로 아 밑에는 어. 표고가 있고 어 미치겠다 겉은 촥촥 하면서도 쫀득 하면서도 안에 새우 살이 쑥 들어가는 거아그체중이랑그 표고랑 아 저거 맞죠 어머 어머 머아저한 입만 먹고 싶다 한 입만 아우, 미치겠네 미치겠네 와. 자, 지금부터 돈줄 작전 시작하겠습니다. 60분 스타트 진짜 탱글탱글하다와와 와, 진짜 꽉 들었다. 와 진짜. 음. 아, 진짜? 맛 아, 아, 아, 음. 진짜? 아니, 사장님, 아, 진짜? 아, 진짜? 아, 요짜 아, 요짜 아, 진가 아, 아, 진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요 아, 요 아, 진시 아, 진짜? 아, 진 아, 요 음. 민서양도 음. 만만치 않게 음. 먹죠 아 진짜 맛있다 음. 이 표고가 껍데기가 쫀득쫀득한데 새우는 되게 탱글탱글해 맞아. 식감이 두 개야 미트볼 약간 그런 느낌도 난다 매콤한데 맵지 않으니까 난 애들도 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안심. 안심을 말았다고? 어, 이게 안심시켰을 거예요 안심, 안심 맞아요 안심탕수육이니까 수 탕수육 탕수육입니다. 뭐 안에서 탕수육이 개구리 소리 내요. 아와 대박. 아 지금 뭔가요? 탕수육 소리? 탕 소리 뭔가요? 어게신기하다어 탕수육 왜 이렇게 커 어마어마 왜 왜요? 이렇게 커? 불뱅이 아니에요 저거? 어? 주먹만한데? 아 비주얼 너무 좋네. 탕실 위에 지금 양파채랑 파채까지는, 아, 이거 반칙이죠. 와, 진짜. 아, 아삭아삭하니 맛있겠다. 이게 진짜 그 고기 본연의 맛을. 오 우와, 우와, 얼마나 크면 새로로먹어면나 치킨인 줄 알았어요. 후라이드, 후라이드, 후라이드, 후라이드, 후라이드. 와, 와, 오, 진짜 진짜 많다. 치킨. 만든다. 와, 고기가 많게 맞는다 아니, 갓치계에서 얼마나 맛있겠냐고. 아, 그렇지. 한번 먹어볼 소리 들었어요? 들었어요? 고기가 어떻게 오, 이렇게 많이 들었어? 진짜 촉촉하다 아, 고기가. 와, 대박이다. 안 자세히 보여줬으면 좋겠다. 들어와. 응. 아다 아 고기다. 오 이게. 우와. 이거 물탱인 거아니게 맛있어, 아 진짜. 꽉 찼어요, 고기는. 고기가. 나 고기 고기 판는데 완전 고기 고기 해네, 여기는. 얇고 찹쌀이 섞여있어. 고 쫀득쫀득해. 좋아, 형. 쫄깃쫄깃해, 쫄깃쫄깃해, 이게. 오, 쪼끗해. 쪼끗해. 쪼끗해, 쪼끗해. 아와 찹쌀, 찹쌀. 어머, 찹쌀, 찹쌀, 찹쌀 먹어봐. 나 떡인 줄 알았어. <웃음> 음 맛있어? 촉촉해? 음음뭐 이렇게 튀김은 찍어 먹는 거라니까. 와 한입. 아 민서 양은 본능은 못 쏠. 네 이렇게 드시네요. 음식에 네. 끌리죠 확실히. 김빔전복맛 진짜 궁금해. 약간 중화 비빔면 같은 맛이려나? 오! 오, 오, 오 고기도 있어 아, 고기 고장 겹 같은데? 겹? 아 좋아 좋아 국물이 아니네 진짜? 볶음이! 연이 있는 건가? 아! 이 아, 있는 건 네, 어, 짬뽕 냄새 난다 냄새는 그래? 어 일단 고기부터 한입 먹어볼래 고기만 따로 먹는다! 미소! 무서... 그래? 어. 엄마 고기에서부터 불량이 싹 나는 게불냄새나 어, 고기에서부터 나 면이 있는 건가? 아, 면이 아, 들어있네 면이... 오! 오! 오! 꾸덕꾸덕. 아, 우와! 꾸덕꾸덕! 우와, 진짜 우와, 맛있겠다 아, 아 저거 진짜 맛있겠다 아, 친구야 야, 대박이다 진짜 나 이런 거쳐 놓는 거봐나와 연기 장난 아니야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자오 소영이, 오, 오버, 맛있겠다. 우, 음음아 맛있어. 와, 와 진짜 표정 나왔다. 아, 자, 지금 도겸 사장님 김병. 가나요? 아, 도겸 사장님 말았어요. 연치기. 오, 자, 들어왔습니다. 오 음 예쁘다, 진짜 깔끔하게 드신다 음오 맛있나 봐요 아 두원님 오 맛있나 봐요 오 표정이 좋으세요 끄딱끄딱 오케이 오, 오 민석 자 비빔 짬뽕 면치기 민 님이 들어갑니다 음면 탄력 봐요 오, 아오 그대로 그대로 와. 오 쑥쑥 아, 들어가네 아미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